처음에 그 재미를 잃어가고 있어 <웃음> 아, 너무 어렵다 어, 어떡해요 망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이 요정 m c 레이랍입니다 오늘 제작진분들이 뭘 찍을지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몸만 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뭐 찍나요? 레일라님 혹시 손질을 못는말 제가 <웃음> 자타공인 금손입니다 <웃음> 어, 어떡해요 망 오월은 가정에 다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의 출연는 검민이 된다에 만들... 뭘 만들어요? 응응아베이 음, 음. 재료로 검은 사망 모바일에 빨간 풀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<웃음> 제한 시간 내에 완성하시면 모험가님께 쿠폰을 드리도록 하니다잘못 만들면 저만 미움받잖아요 <웃음> 자, 시작! <웃음> 어... 알겠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서 잘 섞인다 오케이 오케이 게이그 지금 만들고 계신 빨간코가 범인이 시절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무등머리인데 게이라에게 빨간코랑 맞아요 제일 처음 만나는 친구죠 초반에 빨간코가막 나올 거고 막빨간코 때문에 골치 막 아프고 뭐 이러잖아요 이랬는데 역시나 빨강코를 만나래요 뭐야 빨강코 어디 있어 하다가 갑자기 그 엄청 큰 뚱뚱한 애가 막 바다에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비주얼 쇼크였어요. 그때는 좀 무서웠는데 지금또 막상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제 전투력을 올려주는 먹잇감이죠 지금은 제 점심이죠 재민는 얘기 해드릴까요? 저 빨간 코될 뻔했잖아요 빨간 코가 자꾸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나좀금흡난 거거든요? 그렇게 무섭게? 제가 아기때 무릎에 빨간 점이 거?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을 갈 나이 정도 되니까 좀 걱정을 하신 거예요 친구들이 그거 보고 뭐 놀릴 수도 있고 다르다는 걸 알면 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엄마가 제 무릎에다가 그 빨간색 점을 두고 꽃을 그려주셨어요 꽃잎을. 근데 저는 다행히 자연적으로 없어지긴 했는데 그때 어머니의 기지와 지혜로 오히려 자랑스러운 부분이 됐죠. 엄마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<웃음> 제가 빨간 꽃처럼 흑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. 이건 진짜 그냥 장난이 아니라 전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요. 봐봐요. 이 코도 이렇게 아예 빨간색 하면 어? 이거 진짜 얼마... 이 루돌프인가요? 하지만 나는 회색이랑 섞어서 이 오묘한 색감을또잘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그 검린이 내다가 네! 검린이 분들에게 아 약간... <웃음> 초등학교 <웃음> 2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조언을 해주는 건가요? 학교 생활에 대해서? 맨날 맨날 하고 있고 아 진작에 할걸 싶었던 게두 가지 있는데 특수지령을 맨날 하셔서 타오르는 혼돈의 결정을 얻으시고 그걸로 꼭 균형의 도를 1 0 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혼돈의 결정이 있어요. 그 혼돈의 결정은 지금도 계속 다양한 방법을 얻고 계실 텐데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창고에 쌓아두셔야 돼요. 그래서 100가지 찍었다 균형의 돌을 그럼 그때부터는 꼭 그걸로 올려주셔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신화 장신구가 이제 지금 좀 있으실 거예요 나심연 장신구 있다 태고 장신구 있다 하고 그거 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건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걔네를 또몇 개씩 모아서 뭐심연 장신구 막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일단 버리시면 안 돼요 그두 가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나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솔직히 진짜 타고난 금손이라서 망칠 수가 없네 이거 누구 살 사람? 이것도 포인트요 빨간 코는 웃지 않아요 그래서 심술 궂게 나는 기분이 나빠라는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,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! 이거 금손이다 아트죠? 빨간 코 바이 레이라 <웃음> 어때요? 이 정도면 은 쿠폰을 안 주면 은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대결해야지 이제 1대1 맞짱 <웃음> 이번에 이렇게 저희 빨간 코랑 같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봤는데요 저희 모험가님들도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또 소중한 사람들과 이번 5월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달 계속 검사 모바일 사랑해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